안녕하세요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된 새벽 0시 1분입니다 일곱 번째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웃음> 정신없이 바빴던 한 주가 끝나고 편안한 주말이 찾아왔네요 늘 찾아오는 주말만큼 반가운 것이 또 있을까요? 또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반가운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 기분이 좋아지는 장소에 찾아가는 일, 또 즐거운 취미생활을 하는 것.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저에게는 또 새롭게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매주에 주말과, 주말의 주말 끝과 시작마다 만날 수 있다는 일이요.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제 이야기를 소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웃음> 오늘도 새벽 0시 1분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볼게요. 반갑습니다. 새벽 0시 1분에 신민철입니다. 아 이거는 인사템을 한번 빌려봤어요. 유행 다 지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웃음> 이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음.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여섯 번째 라이브 방송을 너무 잔망스럽고 <웃음> 주책맞게 진행하는 바람에 또 술기운에 한 방송이라 제가 올리지 않고 사과 영상을 올렸는데요 아, 라이브로 보신 분들도 좀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아유 어쨌든 다시금 이렇게 일곱 번째 방송으로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사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제 약속 자리에서 되게 늦은 시간까지 있다가 와서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다시피 했고 밥도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과의 약속이고 저 스스로와의 약속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하게 됐고요 아직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노래 틀면서 하려고요 노래도 한 곡씩 들으면서 여러분들이랑 여유있게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틀어드릴 노래는 요새 한창 빠져있는 노래입니다 나온지는 그래도 이제 좀 됐죠 이소라와 BTS 슈가가 셔링을한 신청곡 이라는 노래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소라 피처링 슈가 오브 BTS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죠. 저는 이소라님 목소리는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축복. 아, 그리고 제 지난주에 패션위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강동준, 디그낙 쇼를 하고 왔는데 2년 만이었어요, 서울 컬렉션을 쓴 거는. 근데 그때... 어, 오늘 제 방송을 들어주고 계실진 모르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헬로SUGGG님 수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첫 번째 사연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내일 패션위크 못갈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 아쉬워서 속이 다 상하네요. 예쁜 꽃다발과 편지와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갈게요. 이번엔 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진짜 진짜 아쉬워요. 오빠 보고 응원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응원하고 싶어서 음료 음, 아 음료는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렇게 모두 준비해봤습니다. 취향이 아니시라면 다른 음료도 드실 수 있으니까 시원하게 드시길 바랄게요. 직접 가지 못하니 이렇게밖에 드릴 수 없어서 미안해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아, 그리고 음 제가 남에게 제 아픈 얘기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 사연 쓰기에 용기가 좀 부족하네요. 언젠가는 용기를 내서 사연도 보내볼게요. 오빠가 라이브 방송이랑 유튜브를 시작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매주 오빠를 본다는 생각에 두근두근 설레기도 하고요 늘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네, 첫 번째 사연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수지씨, 어, 그때 보내주신 음료수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딸기 좋아하는 건 어떻게 또 기억해 주시고 딸기 음료를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듣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지님은 정말 저 오랫동안 응원해 주신 분이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음 다른 사연도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늘 방송 즐겁게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그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상관없어요 저도 그냥 제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얘기도 듣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하니까 저한테 많은 얘기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러브11yy님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짧지만 굉장히 예쁜 마음이 담겨있는 사연이라 얼른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는 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제인생의 소중한 사람이 위경련으로 고생 중입니다. 밤에 응급실도 갈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네요 며칠 후엔 일본으로 출장도 가는데 조심히 잘 다녀오고 아픈 것도 빨리 나으라고 응원해주세요 민철님 말 한마디에 그리고 민철님의 달달한 목소리에 아픔도 달아날 것 같아요 일본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게 빨리 완쾌되기를 바랍니다 꼭 사연 읽어주세요 러브11yy님 또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쯤이면 아마 아픈 것도 싹다 나으시고 음, 출장도 잘 다녀오셨겠죠? 일본 출장이니까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아프지 않고 잘 다녀오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음, 건강관리 잘 하셔서 아프지 않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프지 마시고요. 인생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실 정도로 소중한 분이라고 하니까 사연 보내주신 러브11yy님의 걱정도 덜어드릴 수 있게 앞으로 항상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건강 챙기세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몸이 아프면 진짜 서럽지 않아요? 저 오늘 몸이 진짜 안 좋아서 하루 종일 거의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밥도 한 끼밖에 못 먹어서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이 시간에 또 뭐를 먹기에는 너무 늦은,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근데 배가 너무 고프네요. <웃음> 진짜 맛있는 거를 지금이라도 사 먹고 싶은 시, 시간이긴 한데 꼭이 시간만 되면 되게 배고프지 않아요? 야식 먹기 딱 좋은 시간. 보통 야식으로는 뭐 좋아하세요? 저는 야식으로 먹을 때 제일 간편하고 좋은 거는 햄버거 같아요, 햄버거. 햄버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 시간에 끓여먹는 컵라면 아니면 그냥 라면 진짜 맛있죠? 이 시간에 먹으면 <웃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근데 보통 비슷비슷하겠죠? 야식으로 드시는 것들이 야식으로 햄버거, 라면 아니면 뭐 간단하게 밥 정도? 아 족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그쵸 족발 이 시간에 배달시키면 오죠 근데 저는 사실 그족발에 쫄깃쫄깃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웃음> 족발을 야식으로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라도 다 정말 맛있을 것 같네요. <웃음> 아, 나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오늘 방송 끝나고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자야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저녁이 제가 수제비를 먹었거든요. 밀가루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큰일이에요. 밀가루를 좀 줄여야 될 텐데 그래도 오늘은 너무 배고프니까 먹고 자겠습니다. 맛있게. 노래 한곡더 들어볼게요. 음, 오늘의 두 번째 노래는 뉴이스트의 노래 제목입니다. 노래 제목이 노래 제목이에요. 저 뉴이스트라는 그룹 잘 모르고 있었는데 신곡 이렇게 소개되는 그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고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뉴이스트의 노래 제목 듣고 올게요. 네, 뉴이스트의 노래 제목 듣고 왔습니다. 음, 아저 근데 진짜 배가 고팠나봐요. 손이 막 떨려가고 당이 진짜 많이 떨어졌나봐요 근데 지금 초콜릿 두개로 어느정도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너무 갑자기 분위기 먹방이 돼서 죄송해요 너무 부스럭거렸죠?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배고팠어 아 근데 이 노래도 정말 좋지 않아요 노래 제목 뉴이스트의 노래 제목 많이들 들어주세요 세 번째 사연을 이제 또 소개해드릴 거예요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저는 누가 보낸지 알지만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사연은익명이 좋네요. 글자 뒤에 숨는다는 게 속으로 비겁한 일이란걸 알면서도 속마음이 세상에 들려진다는 게 두렵기는 한가 봐요. 매주 보낸다는 게 쑥스러운 반, 일한다는 빙게 반? 이러고 있어요. 제 사연은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적당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편안함이 저를 점점 고립되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행사일을 5년, 6년 거의 매일 했었는데 일이 그렇다 보니 사람 구하고 만나는 게 일이라 그때는 연락처 저장함이 다 차도록 연락처가 많았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사람에 대한 아쉬움도 기대도 크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단시간에 엄청난 숫자의 다양한 사람들을 겪어서 그런 걸까요? 한동안은 생활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누구도 안 만나고 한가로운 게 좋았죠. 그리고 나쁜 버릇이 생겼어요. 언제든 또 마, 마음 맞는 사람이 생기지만 그 사람과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아이 사람 피곤하다 내가 아니어도 챙길 사람 있을 텐데 뭐 이렇게 그냥 놔버리게 되는 거였어요. 문제는 어떤 상황도 제가 해명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변명하면 뭐해 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텐데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나니 남은 사람은 어떤 인연으로도 남고 아닌 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잡히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게 이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피곤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하고 그냥 제가 떠나는 버릇이 잘안 고쳐져요 큰일 났죠? 근데 솔직히 상대방이 날 잡고 싶었으면 먼저 물어보고 얘기를 하려고 했겠죠? 아 이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는 그만 받고 싶어요. 정답이 있을까요? 네. 음. 사연 일단 보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먼저 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는 정답이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관계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저는 누군가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두 사람, 뭐몇명 간의 관계인 건 상관없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부분을 포기하신 것 같지만 사실 한번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건 생각보다 진짜 어려운 일이니까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저도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도 해보고 애써봤지만 그게 어느 하나 마음대로 되는 건 없더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같았으면 하고 바라는 그 생각이 그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어렵겠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과 잘 지내다가 갈등이 생길 때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얻는 일만큼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마음과 을마음 관계를 얻고 유지하는 것은 똑같이 어려운 일이니까요 한번 떠나간 마음을 돌아오게 하려면 그 금이 간 부분을 다시 채워 넣고 단단하게 하는 작업이 또 필요한 거니까요 만약에 쉽게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조금 힘들고 지치더라도 관계에 지치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안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생긴다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쵸? 다시금 누군가와의 관계를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꼭잘 지켜나가시길 저는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사연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본인의 고민 사연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의 네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은 HBREESE님 사연 이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있던 에피소드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웃음> 이 사연 보면서 진짜 한참을 웃었습니다 진짜 한참을 웃었어요. 감사해요. 제가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읽어 드릴게요. 오빠, 저 헬스 가려고 라이브 방송 듣다가 나왔는데요. 2012년에 제가 아파트 상가 GS25 편의점에서 알바했을 때 오빠가 축구하고 나서 친구분들이랑 음료수를 사러 오셨어요. 음 그때 개토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거스름돈을 들이다가 500원을 떨어뜨려서 오빠 축구화 안에 들어갔습니다. <웃음> 그때 오빠도 웃으시고 제가 그날 아마 SNS로도 이 이야기를 보냈는데 오빠는 그 일을 잊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저 원래 그 전부터 팬이라 알고 있었고 지나가다가도 몇번 오빠를 마주쳤는데 차마 인사는 못 드렸었어요 아무튼 별거 아니지만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가 벌써 7년 전이네요 제가 내년이면 벌써 30살이 됩니다 또르르 아무튼 소소한 사연이지만 사연 보내봅니다. 아, 사연 감사합니다. HBREESE님 이때가 기억이 날랑말랑해요. 2012년에 제가 한창 동네,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팀 만들어서 축구하고 그럴 때여서 아마 끝나고 제가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 먹었던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예, 얘기해 주시니까 <웃음> 왠지 음, 기억이 날것 같습니다. 날랑말랑하네요. <웃음>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들로 차곡차곡 방송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새벽 0시 1분이라는 라디오 방송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 노래 마지막으로 한곡더 듣고 올게요 아 제가 조만간 asmr로 책 말고 짧은 글을 읽어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친구 시인이자 뮤지션 강백수 씨의 노래를 한곡 듣고 오려고 해요 노래 제목은 진심이고요 이 진심이라는 곡 뮤직비디오에 제가 나오니까 유튜브에서도 한 번씩 찾아봐 주세요 그러면. 강백수씨의 진심 듣고 오겠습니다. 내 모든 월요일을 가져요 내 모든 화요일을 가 다 가져요 오는 모든 날을 가져요 비 오는 모든 날을 가져요 화창하고 맑은 날그리거나 추운 날 모든 날을 다 가져요 그대의 미소 앞에서는 음악이고 나발이고 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대가 그러라 하면 다도 팔수 있어요. 다 그대 위한 것인가요? 노래 좋죠? 친구지만 노래를 참잘 쓰는 것 같아요 가사를 타임머신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그 노래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 눈물 지트키 같은 노래입니다 <웃음> 그저 날 기특해 요 그저 날 기특해 요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 그저 가끔 받아줘요 그대의 눈물 앞에서는 문학기고 나발이고 세상의 모든 말들에 불을 붙이고 싶어요. 그대의 이름만 남기고 그대의 미소 앞에선 음악이고 나발이고 다무 그대가 그러라면 기타도 팔수 있어요 다 그댈 위한 거니까요 다 그댈 위한 거니까요 다 그댈 위한 거니까요 네, 강백수씨의 진심 듣고 왔습니다. 노래 괜찮으셨나요? 굉장히 마음 따뜻해지는 노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마음에 담을 때는 저런 진심들이 늘 우러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되게 잘 쓰여진 노래 가사인 것 같아요. 꼭 뮤직비디오도 한 번씩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그 코너가 있죠. 만화추천방이라고. 오늘도 아주 뻔한 만화지만 꼭 추천을 하고 가야겠네요. 만화추천방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돌아온 만추 방입니다. 만화추천방. 아,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만화는요, 너무나도 유명한 치즈인더트랩입니다. 저번 주 라이브 방송 때 아마 제가 약간 그 정신 나간 상태에서 이 코너를 진행할 때 연옥 님이 보고 계셔 를 추천드린 것 같은데요 치인트는 만화책으로도 제가 모두 소장 중입니다. 네. 음, 선물 받은 세트도 있고 마지막 시즌은 제가 구매했어요. 음, 얼마 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는데 인물 간의 관계 묘사가 그리고 심리 묘사가 정말 다시 봐도 뛰어난 작품인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음 요즘 네이버에서 재현재 중인 것 같은데 왠지 음, 순기 작가님의 차기작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 싶고요. 재현재 후에 순기님의 신작이 나오면 진짜 또 재밌게 읽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웃음> 치인트는 뭐 이미 영화와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었죠. 음, 처음에 드라마화 된다고 했을 때 SNS 계정에 드라마에 꼭 일부러 참여하고 싶다고 올렸다가 하, 먹지도 않아 먹지 않아도 될 욕을 먹기도 했죠. 그냥 그냥 하고 싶다 <웃음> 하고 싶다라고 올린 정도였는데 욕을 먹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상처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음. 아무튼. 음 너무나도 유명한 웹툰이라서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그래도 저한테는 정말 인생 웹툰이라고 꼽을 만한 작품이라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게 됐어요 다들 시간 되시면 재 현재 하는 지금 네이버에서 접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코너죠 우리의 만추방 <웃음> 만추방에서 오늘 추천드린 웹툰은 치즈인 더 트랩이었고요. 아직 안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근데 혹시라도 안 보신 분 아니면 봤는데 되게 오래된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다시 보시는 것도 새로운 재미가 있는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보였던 그런 대사들이나 아니면 상황들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군요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네이버 에서 바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최고의 웹툰 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강추드립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좋은데 <웃음> 여러분들이랑 라디오 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 진것 같아요 초콜렛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오늘은 음.. 방송을 조금 짧게 종료를 해볼까 해요 그리고 너무 배도 고프고 <웃음> 컵라면 하나 후딱 끓여먹고 잘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도 어느덧 40분이 넘게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휴일의 시작을 새벽 0시 1분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도 행복한 하루, 그리고 나른한 휴일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때로는 긴 언어보다는, 긴 언어의 나열보다는 짧은 인사가 훨씬 더 따뜻할 때가 있죠. 음. 오늘도 들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휴일을 위해 이제 불 끌게요. 다들 잘 자요.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걸로 일곱 번째 라이브 방송을 마치도록